네, 안녕하세요. 어, 오 시청자 여러분 원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라스비입니다. <웃음> 네, 오늘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네, 잘지내셨죠 아, 그럼요.네, 구독자 그 여러분들 계속 반응이 너무 좋으시고. 아, 네, 그게 영광이에요. 저희 오늘은 한번 네네. 폼롤러로 하는 스트레칭이랑 이제 맨손으로 스트레칭 한번 해보시도록 할 건데요. 어, 지금 폼롤러. 있으면 스마트폰이나 이제 제때 가시는컴퓨터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어깨가 붓거나 어깨가 아많으시네 그걸 조금 풀어주는 동작을 해보시요리뼈고머리리뼈랑 머리. 아 바로 시작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눕나요? <웃음> 네, 눕습니다. <웃음> <웃음> 소리가 좀 <정말> 뭐야? <웃음> <웃음> 자, 우신 상태에서 네. 다리를 한번 접어보시도록 할게요. 네. 발바닥을 자골반자만큼 네. 만드신 다음에 네. 자, 발가락 다아보시고 할게요. 네. 아 지금 어떠세요? 어 지금 네. 시원하죠. 아 시원하신가요? 네. 지금 저희는 되게 위험한 곳에 올라와 있어요. 위험한 <웃음> 곳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불안정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척추를 잡고 있는 근육들이 이제 조금 수축을 하면서 좀 안정성을 좀 좋게 만들어실수 있어요. 어. 얘는 토닝볼인데, 지금 토닝볼이 없는 분들은 그냥 맨손으로 하셔도 좋고, 있으면은 무게 저항 때문에 좀 스트레칭할 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앞에서 머리 위로 쭉 천천히 이렇게 원을으로 보세요. 하나. 음. 그렇죠. 다시 코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원서클 크게 돌려볼게요. 후. 그렇죠. 다시 마시고, 자, 내쉬면서, 셋. 가슴 끝쪽이 땡기시나요? 어,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다시 그대로 다섯. 오우. 그렇죠. 한 번. 다시 한번 더. 자, 머리도 완전히 해서. 자, 천천히 그대로. 자, 이걸 반대로 한 번. 관절 전체를 돌려준 느낌이고요. 둘. 조금 이렇게 후들후들 하시죠? <웃음> 자, 다시 한번 더. 밑에서 위로 후. 자, 거세 멈춰주시고, 천천히 머리 위로 끝까지 올려주세요. 그렇죠. 자, 손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한번 더. 보실까요? 뭐? 어, 제가 앉아 보시면. 완전 다죠, 다. 아니요, 다. <웃음> 자, 전에.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쓸어서 내려 보실게요. 바닥을 쓸라고요 네, 네 맞아요. 바닥을 이렇게 쓸 거예요. 잠깐, 안았는데이 바닥을 쓸어내리는 건 어떨까요? 혹시라도 내리면은 날개뼈 쪽에 스트레칭이 되세요. 쫙 쓸어 내리고. 안 단단해. 다시 위로 올려 보실까요? 네. 자, 다시 한번더 팔꿈치를 밑으로 쓸어 내려. 후, 완전히. 그렇죠. 많이 뻣뻣하시네요. 자, 그리 셋. 팔꿈치를 몸통쪽으로당기을이렇호 자, 다시 한번 더. 내쉴 때 끝까지 쫙. 그대로 제자리. 그래들 그렇죠. 공을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죠 여기서 내려가기 전에 발란스 동작을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네. 자, 오른쪽 손은 바닥에 두시고요. 그렇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우리 팔이랑 다리가 서로 멀어질게요. 호흡을 내쉬면서 후. 호흡. 마시면서 돌아오게요 그렇죠. 자, 내쉬면서 둘. 팔다리가 내 몸에서 멀어지는 느낌. 자, 그대로 마시고. 어, 굉장히 잘하시네요. <웃음> 내쉬면서 내 네, 포. 오르시죠. <웃음> 그대로. <그쪽으로 웃음> 제자리 왔다가. 음. 자, 그 상태에서. 어, 약간 이렇게 되시면은 좀 왼쪽이 좀 불안정하셔가지고. 어. 몸이 흔들버리시는 건데. 이럴 때는 좀안 되는 쪽을 더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자, 그 상태에. 자, 밸런스를 잡으신 다음에 후 그죠? 마시면서 접어주시고 그대로 내쉬면서 둘후 자, 그대로 마시고 자, 이때 발가락 쭉뻗어 곳에 셋후팔을이 멀어져 여기까지 그렇지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넷, 후 자, 라스트 다섯 접어다가 내쉬면서 끝까지 자, 호흡 근육에 힘을 주면서 그대로 제자리 돌아보실게요 천천히 자 우리 옆으로 쓰러지듯이 한번 내려가고 후네 잘하셨어요 <웃음> 여기 앉으셔가지고 네? 등 쪽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양손 머리 깍지를 띄고 날개뼈를 이 포부라마 뒤쪽에 한번 대주세요 이거는 네. 작업하거나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어, 필요해요 네. 천천히 몸통을 팔에 태우고 뒤로 좀 넘겨보세요 쫙더 넘길 수 있을까요? 더, 더, 더, 더. 그렇지.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시고, 고개를 살짝 한번 당겼다가 어. 다시 천천히 가슴 앞쪽으로 늘리고, 둘, 하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다시 한번 더, 셋, 쭉 늘려서, 자, 그대로 제자리, 하나, 그죠? 쭉당겼다가 <웃음> 네, 그만 가시 아니, 이거 안니 신고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약간 밸런스가> 별로... <웃음> 아니, 아니, 가 제가 장난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좋은데 니 아니, 아시 아니, 아습니다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천지 마시고 <웃음> 자 다시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아, 그렇죠 오케이. 네, 오케이. 좀 시원하신가요? 네네자 네, 네. 풀어주는 네. 거에 도움이 되시고 네. 이번에는 겨드랑이 옆쪽으로 한번 풀어볼 건데 몸통을 한번 옆으로 놓으실게요 쫙 다시 앞으로 천천히 그렇죠 셋로 둘. 자, 겨드랑이 옆쪽으로 붙어있는 정번을 음. 약간 금방 미원한다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몸통 그러면 우리 몸통의 직임이 좋아질 수있 많이 좋아질 수있 이거 좀 자주 하시면 은 웨이트할 때나 할때좀가부범이 많이 커져요. 오. 너무 좋네로요가너예 <웃음> 그대로 쭉. 어 이거 광배를더 꼴을 수 있겠는데? 오이 좋아. 이반을 하시면 은 네. 부상 방지에도 좀 예방이 되시니오 진짜요? 자, 엄청 차가버텨보시고요막하고 약간 가슴 앞쪽을 늘린 상태. 그렇죠. 그대로 앞으로 쭉 밀어볼까? 날개뼈를 민 상태에서 다시 팔을 크게 둘, 서클 세로. 그렇죠. 그대로 다시 원을 크게. 지금은 가슴 앞쪽을 늘리면서 밑에 있는 겨드랑이 밑에 정거근을 쫙 이완시키는 동작. 아. 날개뼈 움직임이 조금 더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오, 네? 오, 오, 좋지. 좋은 어. <웃음> 정우 이여 벌써 되게 빨개졌어 <웃음> 멍든 거 아니신가? <웃음> 아 예. 좀싫어다평상시 우리가 좀 많이 뭉쳐있었던 거 같아요 아네그런요 <웃음> 살짝 멍이 될거 같은 느낌 양 뒤로 공식 양 뒤로, 뒤로. 뒤로. <웃음> 쫙악 펴줘고 그렇지 무게 좀 실어서 앱을 그렇죠 자 그대로 세프 그대로 세이 자 멈춘 상태에서 다시 토니볼을한번 잡으신 다음에 자, 점을 깔을 원을그려서 아이디컬 앞에 쭉 누웠다가 자 머리도 쭉 서클로를 맞춰 다시 한번더앤세 원을 크게 그대로 제자리 돌아 주면 되세요. 네. 네, 잘하셨어요. 오 시원해. 어. 좀 돌릴 때좀 어떠신가요? 가벼우신가요? 오좀 어, 뚝뚝 소리 원래 무조건 나는데 맞네. 요덜 걸리세요. 네. 좀 어. 평상시 좀 자주 하시면은 많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웃음> 네, 위아래로 움직이실 네. 거예요. 이렇게. 발목 살짝 떨어져 요 이렇게? 어, 네. 둘, 둘, 둘, 셋. 오. 아, 자극해 보시고요. 한 네네네. 20초 정도 지나시면은 이 느낌이 조금 많이 오세요. 셋. 우와. 그렇죠. 넷. 그, 자, 그대로 다섯. 후. 자, 그대로 여섯. 자, 그대로 셋. 세 장에. 자, 우리 이 옆을 풀었으니까 네. 이번에는. <웃음> 네. 다음에 엎드린 상태 플레이크가있죠 네.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움직여 거 저, 아, 아. 아주 아프죠? 시 <웃음> 아주 그만. 어, 우리 밑에 있는 발도 조금 더 앞으로 빼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좋아, 딱. 아니아니 자, 그 상태에서 손바닥을요, 손롤러 위에 서 누워 보실게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늘 천천히 불릴 거예요. 쭉 후, 일 불려보세요. 그렇죠. 쭉. 그대로, 자, 올라올 때는, 자, 폼롤러로 다시 굴려서, 호흡을 내쉬는 호흡에 올라올게요. 후. 호흡. 굴려서, 시선을 뱉고, 척추를 완벽하게 펴주셨다가, 다시 한 번, 둘. 자, 팔을 쭉 길게 뻗으시면서, 내쉬는 호흡에 목공이 길어져요. 후. 그대로, 다시 한번 더, 올라오시면 되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엉덩이 옆쪽이 조금 더 늘어날 수있니다 자, 제가 무릎을 살짝만 더 눌러드릴게요. 무릎 쌓고 날개게가쫙 밀려만 내려왔다가 자, 둘, 내쉬는 호흡에 날개가 조금 더일어내면서 자, 골반 안쪽에서 분위기 최대한 길어질 수 오. 있게 호흡은 내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아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 자좀 등이 부거나 좀 그런 골반 좀 짧거나 이런 분들 도 필요하고 하실 수있어요 네, 어저 이쪽 가요. 이쪽 가는 것 같아요. 어, 자 그럼 왼쪽 골반 하고 시작할게요 이렇게요. 아 처음에는 정면? 아. 정면으로 최대한 척추를 늘려서, 자 날개뼈도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쭉 세. 네. 자, 고상태 유지했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굴려서 다시 되돌아 오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 둘. 자, 팔을 쭉 길게 멀리 날개뼈도 쭉 뽑아내듯이. 자, 셋. 자, 천천히. <웃음> 네, 잘하셨죠. 네, 어. 자, 네. 자, 마시고 내쉬면서 한번 상체를 내어볼게요흡을 내쉴 때에는 왼쪽 날개뼈가 조금 더 빠지는 느낌. 그죠? 최대한. 왼쪽 엉덩이가 터거 있으셔야 되고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자 다시 한번더 내쉬면서 숨을. 자 호흡을 내쉴 때 몸의 근육이 쭉풀어지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훨씬 많이 되잖아. 둘 셋. 자 그리고 천천히 돌아오시면 되세요. 야, 예, 그러세요. 잘하셨어요. <웃음> 어, 어, 아, 어쨌든 끝났어. 앞이 앞으로요? 네. 마시고 내쉬면서 숨이고 쭉 이때 엉덩이를 최대한 떨어지고 앉은 범위 내에서 쫙 내려가시고요 쭉 밀어서 아.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다시 앉아서 돌을 품고 어, 너무 잘하세요. 띄어수면 되게 좋으신데 아 어, 그래요? 네네 네. 그대로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잘하셨어요 아. 어. 어 괜찮아요? 아, 네 완전 완전, 네. 하나, 둘, 셋, 네, 다섯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세요자 이번에는 자 우리 한쪽 다리 한쪽 다리 했어요. 네. 다음은 무엇을 할것같까요 양쪽 다리. 그렇죠. 어? <웃음> 어. 자 다리를 양쪽 쫙어서 허벅지 안쪽 근육 스트레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 진짜 태권도 이후에 처음에.. 지금.. 아니.. 약 15년 만에.. 15년 만에.. 아.. 오늘 태권도를 하셨어요? 아.. 네.. 태권도랑 네. 네. 11년 정도.. 오케이.. 우와.. 그렇죠..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하나.. 아니. 올라왔다가.. 엔둘.. 후. 자.. 팔을 쭉 길게 뻗었을 때 자.. 몸통이 늘어나요.. 하나.. 둘.. 셋.. 그대로 올라오시면 되세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팔을 천천히 쭉내려볼세요 그렇지, 그렇지. 우와. 쫙, 하 그렇죠. 우유 쫙, 트레치. 다시 대자리 돌아오시고, 다시 둘, 후. 손가락 길게. 길게. 그렇죠. 으악. 다시 한번 더. 손가락 완전 길게 쳐서, 아, 후, 세이브. 자, 유지했다가 돌아오실게요. 네. 자, 이번엔 반대쪽. 반대쪽. 왼쪽마리도 유하잖아요 와.. 훨씬 <목소리> 잘 내려가시죠. 잠깐더 엉덩이가 중요할 것 같은데.. <목소리> 야. 야. 야. 자, <목소리> 자, <봐>. 엉덩이가 중요 엉덩이가 중요할 것같은엉이요 근데 이게 스프이 네. 그러니까 이제 늘릴 때숨을 내뱉고 <목소리> 어, 풀때들이 마시고 <목소리> 어, 맞아요. 근데 천천히 하면. 움직이는 동안에 계속 하는 거예요. 숨을. 어, 맞아요. 그, 호흡을 길게 내쉬면 우리 몸에서 호흡을 내쉬게 되면 힘이 빠져요. 근육은 좀 얇고 길게 쓸수 있게. 어, 한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 거기서 한 방에 이미 나가고 숨을 찾게 돼고 자꾸. 아, 그 상태에서 다시 또 마시면 돼요. 아, 네. 아, 반복. 역 어? 확실히 왼쪽이 더 유연하네요. 자, 잘 내려가자. 우와 올라왔다가, 그렇지. 다시 한번 더. 손을 핀 상태로, 사이일로 자, 세이프 그대로 제자리 돌아오시면 되세요. 몸을 한번쭉 밀어볼까요? 후. 자 우리 골반이 열리는 느낌 후. 쭉쭉쭉 하나 둘셋자 그대로 돌아오신 다음에 그렇죠 다시 한번더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조금 더 길게 내셔 보세요 후 내쉴 때 제가 살짝 눌러드릴게요 하나 둘셋 그대로 올라오시면 되세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와, 어, 네. 근데 진짜 네. 어, 건강할 것 같은데 오늘? 그러네 <웃음> 아 이게 근데 확실히 맨몸으로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있는 게 조금 더 뭔가 편안하네요. 어 이게 뭔가 더 안정감이 네 있으시죠? 그 약간 더 강제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얘를 오늘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어 맞아 맞아 덜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맞아. 아그 상태에서 네 뒷다리를 조금 더쭉 그 밀어보도록 하실게요. 네 양손을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잡으세자 그쵸? 그 상태에서 체중을 약간 앞으로 실어서 꼭지 앞쪽이 늘어갈 수 있을 것같땡기나요 네. 어 이래서 그렇죠. 그 네, 다시 한번 왔다가 그대로 후 힘을 뒤쪽으로. 와. 이렇게 가지고 자이 다리만 쭉펴볼까 아,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힐리지 봐요. 어.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게요. 어디요? 뭐, 어디를? 뭐 다시 한번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제 자리로 와보실까요? 네. 자 그대로 후 허벅지 뒤쪽이 쫙 돌아가게 그렇지. 네. 내쉬면서 무릎 규가쫙 늘어나요. 그렇죠. 다시 마시고 다시 한번더 최대한 쭉 늘리기. 그대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오. 자, 천천히 상체 일으켜서 그대로 무릎을 잡아주시고요. 천천히 발목 위로 천천히 올려볼까요? 후우 아, 괜찮아요? 네네네. 네. 쭉 아, 네. 이제 조금 더앞로 밀면서 셋 그렇지. 그대로 자, 천천히 다리 한번 놓았다가 다시 한번더그 내쉬고 둘 후발 조금 더올려봐더더더더더 그치? 자 한번 이쪽 손 주실 수 있을까요? 주후오다 네. 했을 어,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됐다됐다 어, 어, 하나 둘셋 마치 오 아주 좋아요 후 그리고 세 제자리 아 <웃음> 어, 근데 어, 와 이게 엄청 많이 일어나시죠? 네 엄청 와오 어. 어, 좋다 둘. 후. 그래도 자, 내쉬고 뚫고 그대로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하세요 발목을 천천히 올려보세요 천천히 약간처럼 후, 직렇지 어? 훨씬 우리 왼쪽이 좀위험하세요자 네. 왼쪽 손 주셔가지고 자손끝이렇게 잡기 하나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웃음> 자 우리 귀랑 어깨는 멀리 세. 하나, 둘, 셋 하나 둘셋넷 다섯 다리어요괜찮아요 네. 오. 근데 훨씬 오른쪽보다 왼쪽이 유연스보 좋으신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좀. 네, 다리 모시고. 저한번주셔도 돼요? 어, 네. 어떻게 <웃음>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괜찮아요발가락안 해줄게요. <웃음> 어, 오늘은 좀 뻔한 스트레칭을 옆으로 어. 한번 네. 하도록 했습니다. 오, 어, 정말 네. 너무 시원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혼자서 네. 하면 돼. 네, 너무 좋을 것 같고. 어, 네, 네 어, 진짜로 조금 약간 운동하시는 분들도 진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집에서 이제 업무 보시는 분들이나 네. 책상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도 하면, 네, 혈액순환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웃음> <웃음> 했어요. 아, 저도 근데 진짜 오늘 배운 거 꾸준히 할것 같아요. 집에서. 어, 네, 네, 진짜 네. 꾸준히 하시면은 훨씬 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음.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네. 네. 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